내가 잽는 얘기 하나 해주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그.. 도둑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뭔지 알아요? 어.. 어 왜요? 아.. 나 이거 알것 같은데? 도둑 고양이가 아.. 도둑고양이가 말해봐요. 누가 봐요 이거 알려준 것 같은데.. 아니요! 나 이거 별난 바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뇨! 네. 누가 봐봐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가게넣 없이요. 그러면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뭘것 같아요? 웃어봐요. 나 아네. <웃음> 아, 이 친구 완전 유모의 통달을 했네 이거 내가 와, 본 책에서 대단하다 집필한 사람 아니요 그런 거같은지 내가 좀좀 좀 쓰고 그렇지, 음. 내륙에서 아, 아니. 서비스 요 음. 밖에 나가 있는 아이스크림 집어 오더라고 와, 아, 가자. 다게 있어. 있어. 거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어어어 어디 어아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오 어... 어? 이거 민초 애초 아니야? 그거 양초야 오, 오! 나 이거 먹을래 한다고 그게 말이지, 아 차키차키 우리 언니는 양속파 음. 좋아해 좋아 아이스크림 골랐어요 세개만 사는 거요? 아니 저 다른 것도 살라 그랬는데 이거 다 여기서 살수 있는 건가요? 재료 한번 불러봐 네, 브로콜리 3개 양파 3개 고추 3개 피망 3개 그지세개요다 있어. 우우 그럼 주세요. 저쪽에 뒤에 냉장고 봐봐요. 다 있잖여. 어디 냉장고? 여기 여기 여기 냉장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줄 알았네 아아 와봐요 아지 시계 피시 시계 아추 시계 아파랑 구거리다 해서 15조약돌이요. 어,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응. 음. 이, 맞아요. 와. 아 아이, 아이스크림 서비스 잘 먹을게요. 그래, 아이스크림은 이거 책을 쓴 사람 같아, 내가 본 서비스요. 뭐, 나도 하나 주면. 아, 아니, 근데, 이거 뭐, 자네들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자네들 먹으려고 사가는 거 맞어? 마녀한테 아니요. 주려고 사가는 거아니오 아유, 아니,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입에다 너 지금 누구 입에 넣어요? 저희 먹을 음식에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네, 예. 여기 아유. 오카 씨가 지금 요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얻어먹으려고. 어, 우리 언니 요리 못하는데. 응? 너 말고 응? 조용해. 히왜 이렇게 내 가게에서 싸우 아, 그니까 싸우지 마 다니야. 어? 뭐 응. 마녀한테 갖다주는 거 아니라면 됐어 에, 저희가 먹으려고요 에이. 에이, 재료도 다 샀으니까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빨리 가자 우리 언니 에이. 아플 때 혼자 오래 두면 안된게께 응. 응. 어제 응, 그, 그냥 그 언니씨 다쳤슈? 어. 아, 예 실수로 빠졌어요. 덫을 발아부로던게요 크게는 진짜. 안 다쳐서 괜안해요 그봐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어 재수가 없으려니 그놈의 더 위험하니까 치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 근데 그 숲에 괴물이 산다는 게 진짜예요? 몰라 비스트인지 하이라이트인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뭐가 자꾸 온대. 근데 난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음... 예, 산집승들 때문에 깐 거라던데. 그러게요. 아니 그건 그 십스터 자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어유, 이장님. 힙스턴지 햄스턴지 그 꼬부랑마리나 쓰는 육지사람들이 뭐랄것이요 아이고 언니가다쳤다는데그 꼴을 당하고도 정신이 안드는구먼 그 치치씨 그 마녀는 아주 지수가 없는 사람이오 예요그 관광객 양반들은 아직도 뭘것이요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소리예요? 이거 관광객씨 오자마자 저기 덫에 걸려갖고 다쳤다면서 그 재수가 없는거지 음, 아니 그거는 거기 산짐승이 나온대요 거기 그래서 덫을 놓은거라잖아요 맞아요. 그거 재수없는 거. 준 것도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우리가 꼬부랑 말이면 그 짝들은 빼빼로 말이랄게요. 아주 말이 길어. 참나 나 빼빼로 아니고 놀리박이요 아이고. 그리고 나 아직 말 반도 못했슈. 이거는 내가 응? 내가 아주 숨겨줄라였는디 이장님도 이거 알건 알아여겄어. 이거 말이요. <웃음> 뭐뭐나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잠깐 뒤로 와봐. 이. 네. 뭐요? 뭐요? 이로 와봐요. 그 말이요. 임강생이 말이요. 뭐요. 임강생이가 아니지? 그 마녀 헌티는 겉으로 아주 살랑살랑하고, 응. 어이? 친절하게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진심이 아니오. 에이? 강생이가? 걔는 응. 그래도 치치를 좀 맡기는 거 아니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임강생이가 고기를 좀 만질 줄 알잖아. 근데 임강생이가 나한테 허는 말이 그 치치도 고기를 해체하는 걸 제법 한다자뇨. <웃음> 그러면서. 응. 음, 그 사실이요? 그려. 그래갖고 나한테, 저, 치치가 조금 무섭다 그랬었어 왜? 네. 당연하지. 그 마녀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디고기를 그렇게 잘다루니까 무섭지. 아우, 시상해그 사실이요? 이, 네. 내 네, 두기로 아주 똑똑히 들었슈. 그 마녀가 그 시꺼먼 속내에 뭘 숨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양아. 아우 시상. 양아, 가자. 네. 치치 씨 욕하는 거 같은데 들어주지 아, 말자. 네. 아니 아니 근데 그 고기를 해체하는 거는 그 옛날에 정육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정육점을 했을지 뭐를 했을지 워치한디야 그래 어떻게 하는지 그 모르는, 모르는 건데 왜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흉을 본디야? 흉을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임강생이가 나한테 무섭다고 그랬어 아니 칼 다루는 건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무섭대요? 자는 여기서 평생 정육점을 했으니까 잘 다루는 거지 근데 흔니께치치씨도 그니까, 밖에서 정육좀 하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 우리 언티 말을 안 오니까 속내가 아가, 아주 쉽거든요. 알려봐. 알았어, 왜 이렇게 감싸 아이스크림 가서 가고 응? 싶게. 아이, 우리 아유. 아유아기 올라가 버렸네. 아이고, 아이거아이아이스크림고 갈게요. 갈게요. 아이고, 아이안아이 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할머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유아유할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아셔유아 아이고, 할머니 아, 아이고, 저희... 아이고, 아아이 관광객인 줄 알았더니만 어제 봤던 학생들 아뇨? 니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이이 아이고, 오늘은 특제 파스타 한 사발 먹고 가겠슈. 색이 변하는 파스타요. 음? 아, 색이 변한 그, 심부름 중이라 돌아가 봐야 해서요. 맞아요. 아, 이이 그려. 이 오늘도 돈이 없나 보구먼. 예, 알머니 저거지요. 이알거슈 아이. 근디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치치언티 물건 납품 안 해주고 있는겨?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에고, 다들 속이 밴댕이소갈딱지여 아유, 아유, 가만 있어봐봐. 생각 난 김에 치치언티 이것 좀 가져다 주슈. 뭐요? 남은 거는 학생들이 가져도 돼. 뭐야, 나니야 그거? 이거 커피 원두다. 네,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알겠어 고마워 조심히 가.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려 그려 잘 가. 어, 여기 관광객들이 제법 있네. 그게? <웃음> 어? 내 초상화 언제 주는 거야 관광하는데 저쪽에도 뭐가 있는디? 어? 야 저기 그림 그려주는 사람 있는데? 그림 그려주는 사람? 어 이거 초상화 파나아 관광객이네. 자 여기 봐광하는데 관광객 중고미. 어 에, 관광객인가봐 그냥 어 아.. 마멜씨가 되게 마음씨가 좋다 그러게 마멜씨 되게 친절하시네 할머니가 어.. 맞죠 할머니가 정이 넘쳐 예 심부름도 다 했으니까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얼른 쿠키하우스로 가자 그러게 그러게 아 근데 채채씨한테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채채씨는 음. 어디에 계시지 그러게 어 채채씨랑 그 너희 언니 둘이 두고 갔으니까 어어 쯤에 언니한테 물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저거, 치치씨 아니야? 어디? 저짝에 어, 그건가? 치치씨! 야? 아, 사장님, 이거, 어. 샘플롬 왔어요. You guys, 돌아왔군요. 예, 이거 받으세요. 가지 세 개, 피망세 개, 고추세 개, 양파 세 개, 고기 약하게. 예. 아, 근데, 저희가, 에? 재료는 사왔는데, 고기 사러 갔는데, 강생씨가, 저녁에 예? 가져다 주신다고 안 사도 된다고 했어요. Oh, really? 네, wow. 그리고, 오다가, 마멜 할머니가 치치씨한테 전해주시라고 커피 원두 주셨어요. Oh, 마멜. 맞아요, 맞아요. 마멜, 그 n n y 스 원두, it's so delicious. Very thank you, 요 okay okay. okay, okay. 양아, 우리한테 okay. 가자. Yeah. 에, 오카는 어딨어요? 방 안에 있나요? 오카? Yes. 오 여기 직접 갖고 오시는 거예요? Yes, it's 오. my top bag. 오오 오케이 오케이, 바이. 예! 오늘 yeah. 로스트 고기 꽃이 기대해요. 오케이 오케이 고기 꽃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오 드디어 고기를 예! 네. 자 언니 우리 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아이고. 오시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언니 군대가 많아.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보시겠습니다 와! 양석바 좋아하는구나! 와! 너무 맛있다가 발이 아, 어 나는 아까 마메씨가 자기 가게 사정도 안 좋으면서 우리 먹으라고 커피 원두 좀 챙겨주셨어 맞아 맞아 어? 나 아이고 아이고 어제 아이 커피값만 는게 죄송스러운데 나니야 우리가 마멜씨네 가게 가갖고 사진 찍어갖고 홍보해드릴까? 그래 아, 좋지 근데 언니 다리 다쳤는데 걸을 순 있어? 아다 많이 오어도 먹고 좋은 일 하는 건데 기어라도 가야지 아니면 네가 언니 좀업어줄래와 좋다 그럼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디 야, 가자 어. <웃음> <웃음> 아유 참 양아 어. 어어 빨리 와너 같이 가자 그래 야, 근데 너는 자연스럽게 밖에도 이제 슬리퍼 신고 다닌다 아따 난 이거 역시 편하지. 깁세가 어쩔 수 없어야. 그러게 옥환 어쩔 수 없겠다. 옥환 진짜 기어가네 응. 아따 고난이 천천히 가라니까. 그래. 옥환 느리잖아. 빨리빨리 못 간다니까. 아따 냥아 니가 나업어줄래 응? 어? 어? <웃음> 내가 밀어줄게 아, 뒤에서. 아따 아따 아 천천히 밀어라. 영, 나 방자. 나 방금 떨어질 뻔 했다. 어? 아니 아니요. 여기서 떨어지나 안 주고 걱정하지 마요. 차. 용차. 용차. 융차융차 융차. 아따, 아따. 나, 나발 붙어있냐? 나발좀 없는 것 같은디? 아니없 붙어있어. 양아, 가 업어주는 아, 건 어때? 어, 난이야. 니네 언니인데 나한테 업어주라고? 난이 좀 싫어냐? 이 언니 업어주다가 넘어진 적이 있거든. 양아, <웃음> 한번 업어줄래? 니가 나? 어디 그냥 빨리 와. 그래, 아, 알았 가자. <웃음> 아!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안 아유. 죽는다! 안 죽는다! 아이,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네안 죽어! 안 죽어! 방금 삼도촌에 있는 나룻배를 본것 같은데! 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언니 계속 잠옷 응. 입고 다니는 거야? 아따! 아유! 응? 잠깐만! 여기서 복사하다똑같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닌디전과자여유 임강생이 전 과자요? 아이고, 어? 내가 과자? 아주 무서운 분이랑 한 동네에 사네. 아이고. 아이, 나는 과자자녀. 그, 그렇어어지 근데 인지, 그정갈가 있는 그.. 것이게 아니요 아니, 뭐라는겨. 초끼초끼가 맛있다니께. 보석바가 맛있는겨. 아닌디? 양초가 제일 맛있는디. 아닌디? 아닌디? 아닌디? 아닌디? 아닌디? 아니디? 아닌디? 여기 아니 데, 아니고 바뀌어 아니 근데+ 근데, 근데 아니. 이거 어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아이고 젊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음에 달의네 가게에 구리나 시 뭐, 뭐, 빨리. 빨리. 빨리. 가게 그래? 빨리 와. 야 빨리 가는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에요아니야요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리야요아이고요 아니에요 아이고아이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아이고아이고요아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소방서 없어? 소방서? 소방서 없 아니 아니 나가 나가 줄에물 퍼올 때니께 기다려유 아, 빨리 아, 갔다와요 이거생 빨리 갔다와 갔다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이거 불리 보통 크게 난게 아니여 이거 마에 할리나 안에 있는지 <웃음> 아닌지도 몰라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참내 이거 가차 하나님! 이거 아니께 아이고 내 설탕 코팅 다 녹네 이거 아이고 아색한데야 나도 다먹었어 이거 어떡해 <웃음> 어떡해요, 아, 할머니! 강동이 언제 오는 거요? 아유 이거 내 위에서 같은 와할거아니에 이까지 언제 와요? 아니 전까지 언제 오는 거요? 아 이거 문열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 꺼야 될것 같은데? 어떡해,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뭐, 나 왔는지 안 왔는지 좀 봐. 왔다, 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조심해, 조심해! 빨리 줘, 빨리 줘! 물물물물물 빨리. 빨리 물물 구경 g 요 말고 빨리빨리! 빨고 to 빨리 빨리 빨리. r y 빨리 나이도 있어서 안 그래도 빨리 빨 t in y o u 도 money. I'm going to die to be hungry and put 할머니 o u r m o n e 할머니! going to die to 할머니! u n g r y and put i 할머니 괜찮은겨? <웃음>